안녕하세요 김민정 요가입니다 Hello welcome to KMJ 요가 채널 네, 오늘은요 거북목의 교정 운동에 대해서 자세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Today I'll show you Head Forward Posture Workout 네, 여러분들이 거북목 하면은 흔히 이 목의 위치만 앞으로 머리와 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지금 이렇게 가슴 어깨를 열어 주시면서 이 안쪽에는 폐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폐가 조금 더 튼튼하게 호흡을 잘할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 거북목의 교정 동작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등과 어깨 특히 가슴 쪽을 잘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을 강화하고 어깨의 위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수 있는 자세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동작들 제가 순서로 만든 거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목만 스트레칭한다고 거북목에 교정이 될까요? 네. 자첫 번째, 어깨하고 등의 운동 그리고 두 번째, 가슴과 등의 운동 세 번째, 전체 등을 강화하는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 팔과 어깨, 등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팔과 어깨, 등이 이렇게 오른쪽 뒤를 향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목을 돌려볼게요. 네, 돌아옵니다. 이번에 왼팔 들어주세요. 자, 왼쪽 어깨, 등, 그리고 왼쪽 목을 돌려서 왼쪽 손을 바라봅니다. 네, 지금 포인트는 팔보다는 왼쪽에 어깨와 등을 움직여주시는 거고요. 돌아오세요. 다시 오른팔 들어서 목을 먼저 쓰지 마시고요. 네, 오른쪽 어깨 등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돌려서 오른손을 바라봅니다. 숨 멈추지 마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천천히 돌아오세요. 왼팔 들어서 목보다 먼저 어깨하고 등 부분을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목이 돌아가서 왼손을 바라봅니다. 숨 멈추지 마세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평상시에 손을 앞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가슴 부분이 약간 뻐근하면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오세요. 오른쪽 팔 들어서 어깨하고 등 부분 그리고 목을 돌려서 오른손 바라봅니다. 네, 오른쪽에 이 가슴, 쇄골라인을 최대한 손끝 방향으로 멀리 해주세요. 네, 머리 앞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천천히 뒤통수 뒤로 갑니다. 네, 이제 돌아오세요. 숨 한번 편안하게. 왼쪽 팔 들어주세요. 왼쪽 어깨와 등. 그리고 천천히 목을 돌려서 네, 머리도 앞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천천히 머리 뒤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른쪽 목을 먼저 쓰지 마시고요. 어깨와 등 옆구리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목을 돌려주세요. 머리 위치 앞으로 가지 않도록 뒤로 이동해 줍니다. 천천히 돌아오세요. 중간에 호흡은 지금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중간에 숨을 되도록 멈추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왼팔 들고 왼쪽 어깨하고 등 그리고 목을 돌려서 왼손 바라봅니다. 머리 뒤통수 살짝 더 뒤로 헤드 포워드가 아니라 백워드로 뒤로 보내주세요. 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교대로, 네, 각각 네 번씩 해주세요. 자, 어깨 한번 힘 빼주시고요. 네, 이렇게 팔을 굽혀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주세요. 어, 삼두근, 삼두박근이라고 하는 팔의 뒤 근육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팔로 천천히 뒤쪽 벽을 밀어주세요. 그러니까 팔꿈치만 이렇게 가는 느낌보다는요. 팔의 뒷면이 뒤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슴은 앞으로 가게 되겠죠. 네. 들이쉬면서 팔의 뒷면 천천히 뒤로 내쉬고요. 이때 고개 숙여지지 않게 팔의 뒷면을 뒤로 보낼 때 머리 뒤통수도 같이 뒤로 조금 더 이동해주세요. 내쉬고. 들숨에 팔의 뒷면을 뒤로 가슴 가볍게 들어서 위를 보시고요. 내쉬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동작은요.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계실 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횟수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하실 때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간에한 번씩 이렇게 일하시는 중간에 이렇게 가슴 쭉 열어주는 동작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 전체를 강화하면서 가슴과 어깨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이 골반을 오른손으로 오른쪽 골반 잡아주시고요. 이제 왼쪽 팔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이렇게 이 옆모습을 볼게요. 왼쪽에 등 어깨 부분을 쭉 뒤로 멀리 보내주세요. 내쉬고요. 시 들숨. 왼쪽 가슴 등 라인을 쭉 열어주세요. 머리 앞으로 가지 않게 머리도 뒤로 내쉬고요. 지금 이 어깨 등 부분이 뒤로 가면서 요이 부분은 힘을 쓰면서 강화가 되고요. 이 앞면은 쭉 넓게 스트레칭이 되겠죠. 자 내쉬고요. 왼손으로 골반 잡아주시고요. 들수 오른쪽 가슴 어깨 라인이 충분히 뒤로 펼쳐질 수 있도록 뒤쪽에 오른쪽 등 어깨를 사용합니다. 머리도 살짝 뒤로 해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돌아오세요. 들이쉽니다. 내쉬고요. 네, 지금 이렇게 어깨하고 가슴 라인을 쭉 활짝 열어주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횡경막 이 부분 호흡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 횡경막의 긴장도 푸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뒤쪽의 등은 점점 더 뻣뻣했던 상태에서 강화되면서 등은 오히려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내쉬고요. 들숨한번 하실 때 한쪽에 네 번씩은 해주세요. 머리 살짝 뒤로 내쉬고 들이쉬고 머리 살짝 뒤로 내쉬고 네, 아주 잘 해주셨고요. 어, 동작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해보시고 난 뒤에 어,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굿바이.